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제발 와 챌린저 챌린저 한국 너무하다 진짜 아 이판 억가족 진짜 이건 어지럽겠다 심각하겠다. 아, 521, 어지럽네. 진짜 과거에 비해서 피파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시간냉? 잠깐 맞으면 이거 되는건데 나이스 다시 맞고 나이스 어 어, 없사 안되겠다 어어 우리 공 받았는데 이걸 또 없사로 시켜 심판 어드밴티지 적용 좀 해주지 역시 넥슨 아닌줄 알았는데 맞았고 아 뭐야 아 어, 다행이다 아 진짜 골키퍼라도 좋으면 돼 정면으로 때린다고? 야 예상 못했다 역시 기재형님 와 이걸 막았어 킹 범룡. 와. 뭐? 어? 아니 누가 봐도 방금 굴리트가 받는 거 아니었나? 진짜 누가 봐도 굴리트가 받는 거였는데. 리면 들어가야죠. 음. 이게 램파든데. 그냥 아예 들어가라고 그냥 열어주는데. 이러면 넣어야지. 나이스 아, 아 왜왜왜왜 아이 아니 이걸 왜왜 대각 이야. 아, 저거는 저런 게없사가되야 되는데, 그냥 뺏겨. 무슨... 아, 깜짝 놀랐다. 진짜 저거 못 받았으면 진심으로 어까였다 이거는? 리디고 추고 아까지 상대 팀에 있던 리디고 그만큼 든든했었는데 아, 우리 팀도 든든하다 때려 올만했다 좋았다. 좀 없죠? 다 막혔죠? 어디로 주게? 다 막혔죠? 숨없고요 나이스! 이게 바로 굴매니저! 좋았다! 그래도 빡세게 해야 돼 나네. 와. 와, 야 왜? 아, 왜 전진 수리가 갑자기 왜 돼? 아니, 왜? 안되지? 똘쨈콘들. 아분했다. 나이스. 와 나이스. 어. <웃음> 무서웠다. 역시 제트리 너프 당이 다행이다. 제트리저 그대로였으면 저거 들어갔다 진짜로. 오, 너프 당해서 다행이다. 제대로 점타에 안 맞았네 바다음에바꾸난다음매 어? <worship pests> <abstractly> <onama> 와 근데 이거 진짜 예상도 못했다 나 이거 이불로 밑으로 때릴 줄 알고 킥하고 있었는데 이걸 정면으로 그것도 이기재 와 요거랑 이범용안락이었는데야 끝에 만 그리고 램파드 완전 다 뚫려버렸죠 이렇게 길이 나와 그럼 넣어야지 못뭐 막지 그 다음에 범신 한번더 어. 이걸 막아주고, 요거는 막힐만 했다. 꿀맨. 아, 요서부터가 풀렸다며. 여기로올줄 알고, 정면으로 할줄 알고 그랬다가, 내가 안 때리지, 그쪽으로. 그 다음에, 디디 이건 좀 살짝 나는데 내가 봐도 이거 어까 같긴 해. 어. 요건 살짝. 이게 진짜 천만 다행이다. 손흥민인데. 여기에서 ZD. 이 현실 고증 제대로 됐네 와 이것도 어 이것도 진짜 이렇게 막았네 어, 어려움 없는 볼아 무서웠다 무서웠어 진짜 ZD가 비현실적으로 좀 많이 꺾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진짜 좀 현실 고증을 나마좀반녀을해좋네 <놀람> <놀람>